어디가요? 라고 물어볼 때가 있고, 어디가요?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. 이두 문장의 의미 차이 알고 계신가요? 네, 하나는 where를 의미하고, 또 하나는 somewhere를 의미합니다. 어딘가를 의미하죠. 지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한글쌤하고 같이 알아볼게요. 우리가 어디 가요?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? 그렇죠. 네, 어디 가요? 또는 아니요, 어디 안 가요? 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디 가요?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, 어디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학교 가요?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디 가요 라고 끝을 올리게 되는 것과 어디 가요 라고 어디를 강조해서 말하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어디 가요?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딘가를 가나요? 이런 의미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부정칭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네. 또는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강조를 해서 어디가요? 하게 되면 어디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층이라고 부르는데요.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.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알려달라는 질문이에요. 그래서 그곳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. 뭐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이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을 올려주는 그런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의문사를 강조하는 질문을 한다든가에 따라서 부정칭이냐 미지칭이냐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서문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이 어디는 항상 부정칭을 의미합니다 네 어디 좀 가요 아니요 어디 안가요 음, 정해지지 않은 그런 somewhere 어딘가 안가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의문사를 가지고 연습을 해 볼게요 누구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? 네, 네 누구 만나요 또는 아니요 누구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 만나요 이렇게 누구를 강조하게 되면, 여기에 강세를 두게 되면, 후, 누구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? 친구 만나요.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. 뭐 먹어요? 라고 질문을 하면, 네, 뭐 먹어요? 아니요, 아무것도 안 먹어요. 뭐안 먹어요? 라고 대답을 할수 있고요. 뭐 먹어요? 라고 물어본다면, 뭐를 먹는지,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, 치킨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디 가요 라고 할 때는 어디 물어보는 거죠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곳을 알려달라 where 를 의미하고요 어디 가요 라고 했을 때이 어디는 somewhere 정해지지 않은 어느 곳 어딘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똑같은 의문사가 사용이 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,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곳, 부정칭이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!